저 오늘 소개팅료랑 바닷가로 데이트가 기로 했어요 그런데 <웃음> 자가 필요해서요 할아버지 저 아직 차가 없잖아요 할아버지 장손 위에서 애마좀 빌려주세요 제발 플리즈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그애마는 15년이나 운행한 차량이었습니다 음그래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위해서라면요단 하나만 지켜라 절대로 절대로 세차를 하지마 아니 절대로 절대로 물에 닿으면 안 된다? 절대로 닿으면 안 돼! 세차하면 안 돼! 네? 아, 아, 알았어요 물, 물이요.. 물.. <웃음>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웃음> 오케이! 화이팅! 꼭 성공이요! 네, 이어 그녀와의 테이트바닷가에 드라이브하고 저녁때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겨울비가 갑자기 쪼르륵 쪼르륵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종일 내숭을 떨던 소개팅녀가 동철씨 바닷가에서 먹은 회가 좀 이상했나 봐요. 속이 이상해서 그런데 바람좀쐬도 될까요? 아, 그럼요. 기다려 보세요. 아, 어, 그렇게 창문을 일단 열었는데 잠시 후에 창문을 울리려고 한데 작동이 되질 않았어요. 어, 원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창문이 왜안 올라가? 아, 나 미치겠네. 아 신숙씨, 아, 차가 좀 말썽이네요 <웃음> 절대로, 절대로 물에다 하면 안돼 절대로, 절대로 아, 할아버지가물숨발신게 이거였어 제기날 망했다 기온도 떨어지고 비줄기는 진눈깨비로 변했습니다 신숙씨,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더워가요, 더워가요. <웃음> 소개팅녀는 눈사람으로 변어나고 있었습니다. <웃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마땅히 세울 데도 없었습니다. 소개팅녀는 밖에 추운 겨울에 나간 개덜듯이 떨었습니다. 아, 아, 휴게소가 보이네요. 뭐 아, 저기서 잠깐 쉬어가죠. 밟아! 그냥 가라고. 그냥 가. 네, 아, 네, 네, 네. 가, 가, 갈게요.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집을 향해 운전했습니다. 무심코 다시 한번 소켓팅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쌍코피를들고 있었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피, 피 가요! 피~! 이거 콧물이야, 콧물. 콧물이라고, 그냥 가, 가라고. 어, 피, 피, 피~! 저는 놀라서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그녀는 확장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더라고요 한 시간 뒤 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가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꺼져! 허! 꺼져 버려! 내오 저의 데이트는 완전 망쳤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렸네요 Woof <laughs> woof!